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어떤 학문이든 무얼 하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제 조건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 는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의 출발점인 거죠. 자, 믿음. 자, 피스티스. 여러분,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했죠. 에문화도 있고, 히브리어로. 자,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세요. 그냥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강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들이 있죠. 이렇게 믿음 이런 길이 사실 아니죠. 이런 길이 아니에요. 또 이런 길이면 좋겠어요. 여기는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고 여기는 미국 같네요. 전신주를 보니까 우리 집 저희 집 뒤에도 있긴 한데요. 정말 이런 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로 보면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그쵸?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알고 보면,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도성에 이, 어, 들어가는 이 길이 협착해 보이지만, 정말 다른 길이죠. 한번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갖는다라는 게, 정말 어떤 낭떠러지 길을 걷는 그런 심정일 때가 많을 거예요. 자, 그렇죠? 근데 이 넓은 길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죠. 정말 우리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천국이 지금 너무 텅텅 비었대요. 더구나 요즘에는 죄를 짓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대체 얼마 몇 퍼센트나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기가 도성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뭐죠? 바로 유황불들이 있죠. 지옥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런 길들이 없어요. 거의 이래 보이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이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길은 협착한 길이죠. 협착한 길이에요. 여기에 우글거리는 그 마귀 떼들이 또 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같이 가시면 얘들이 전부 다 쇠사들이 묶여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은 어떤,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금 각자가 지금 연단의, 연단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미, 믿으면 많이 재미가 없다고들 하죠? 정말 세상에서는 쉽게 하는 것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세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으로 가까이 지금 왔는데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계세요? 넓은 대로로 가고 계세요? 한번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보세요. 자그 예전에 IMF 위기가 있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여기를 다 우리가 극복을 하고 일어났는데 지금 코로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마 그 모멘텀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 경제가 지금 이렇게 더 수그러들일 확률이 굉장히 많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안보는 어쩌나요. 우리는 우리 바로 위에 핵과 정말 미사일 기술이 뛰어난 국가를 드, 머리 위에 이고 살자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보면 우리는 정말 어찌가 된 건지 세계 최대 강국들,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여기에 휩싸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는 외계적으로 굉장히 경랑 속에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나라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이런데 뭐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정신을 좀못 차리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기도할 때고 회심하고 돌아올 때인데 세상에 빠져서 지금, 지금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어요. 꼭 뭐냐면 멸망을 앞둔 그런 상태 같아요. 정말 걱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오셔야 돼요. 지금 세상을 깨우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근데 성경 속에서 그러면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자. 누굴까요, 지금? 이 형들 갖고 여기는 미대한 상인들 같죠 누구죠, 이 사람?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죠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완전히 이제 거지 정도가 아니라 노예가 돼버린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돈의 노예가 될거예요 앞으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수록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났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더구나 자, 누구죠 지금? 이건? 불 속에 누가 있네요. 이분이 누굴까요? 저 예수님 같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저 엄청난 화염 가운데 있지만 이들을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교제 가운데 계셔야 돼요. 천국에 갈 연습을 지상에서부터 하셔야죠. 안 하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냔 말이죠. 본인들이 여기서 훈련이 안돼 있으면 천국에서 생활을 못 한다니까요. 자원에서 지옥을 간다니까요. 자, 이 사드랑 메사가 앞에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정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이 됐던 사람들이죠. 그 많은 불구덩이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살아났던 거죠. 세상을 압도했던 거예요. 그다음이 사람 누군가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누구 가운데, 어떤 애들 가운데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사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죠. 누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저희 나라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예요. 정말 이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좀 깨어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엘리아죠? 엘리아나 지금 여기 이 사람 대머리네요.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 자 더블 포션을 요구했죠 엘리 엘리의 승천한 엘리야. 지금은 마치 마귀들도 노골적으로 그들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제 능력 대기를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거룩이에요 거룩. 이제 거룩한 자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저쪽 애들이 지금 엄청난 그 영적인 파워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마지막에 부어주실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걸 받아서 능력되기를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지혜로 뭔가 할수 있는 시대는 지금 지났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꿈과 꿈과 이상과 정말 정말 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이러한 이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죠. 요셉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 이들에게 역, 어떻게 역사했는지, 또한 이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자이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정말 빛이 희망이 안보이던 시대에도 이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말 이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이든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불행이도 자 불행이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갖고 갈수 원어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인내하시고 우리가 원어를 오늘은 조금만 할 테니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배를 이탈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알렛, 벳, 김엘, 나렛, 해, 바브 사인, 헷, 텍, 요 카프, ramet, mem, noon, sameh, ain, p e chade, o rash, shin, s 여기 보면 여기서 여러분 이걸 바브라고좀 읽어 주신 게 좋고요. 이것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바브라고 읽으시고요. 다음에 hat, 는 a 우리가 침을 뱉듯이 하면 돼요. hat, tat.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노래 한번 불러 볼까요? 시작. 알레 김멜달레 바테 드요드카 라멘차 코프레시 신신타브 좋습니다. 자 히브리어 모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아 발음이 된다 아 발음이 된다 아, 아 발음이 되는 형태를 좀잘봐주세요그 다음에 얘는 예 발음이 된다 예 발음이 되는 형태를 좀잘봐주세요 얘는 이 발음이 돼요이 히렉 요드랑 히렉이 이 발음이 되고 얘 쉐바는 쉐바는 어, 장모음, 장모음 뒤에서는 약한 예 발음이 되고, 단모음 뒤에서는 발음이 안 돼요. 얘를 쉐바라고 하는데요. 얘는 쉐바는, 이렇게 쉐반인데요 정말. 문장의맨 앞에 스을 때는 예 발음이 나요. 쉐바 쉐바. 쉐바. 쉐바. 쉐바. 그리고 얘는, 뭐, 홀렘바브나, 홀렘이나, 이런, 이런 것들, 아 하탭 카메츠, 카메차트분 오 발음이 된다. 다음에 슈렉이나 키프츠는 우 발음이 된다. 이걸 좀 알아두세요. 여기는 크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발음이 된다고요? 아, 아 발음이 돼요. 얘는 무슨 발음? 예 발음이 돼요. 얘는 이 발음이 되고 얘는 장모음 뒤에서나 또맨앞 앞에서는 예 발음이 되지만 단모음 뒤에서는 발음이 안 됩니다. 다음 얘는 홀렘바브 홀렘, 카메차투, 하테카메츠는 오발음이 되고요. 슈렉이나 키푸츠는 오발음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헬라어를좀 보겠습니다. 헬라어의 알파벳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알파 알 e t a b 마델 a 엡실 m 제타 d 타 l t a 오 e 카파, 람다, p s i l o n 크론 피, 로, 시그마, Zeta, 론 e t 푸시 오메가. 오메가 영어 한번,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알파 베타 가마 델타 엡슬럼 세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람다 미뉴이크시 <미드> 오미크로 피로 시그마 타우 엡슬럼 피키 푸시 오메가 아주 <미드>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의원적인 고찰을 했을 거예요. 이번 주, 이번, 이번 주는 신앙의 3대 요소인데, 혼적인 3대 요소를 다루거든요. 뭐가 있죠? 혼적인 3대 요소? 지, 정, 의가 있죠. 따라 해볼까 지, 정, 의. 자, 여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스, 그, 했던 걸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에무나. 에무나. 에무나는 이제 명사 형태죠. 충실, 성실, 신실, 안전, 경고인데, 에무나가 쓰인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사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믿으시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죠 아멘, 아멘. 네 다음에 이제 해민이라고 믿는다는 신학의 피스튜오로 해석이 됐어요 피스튜오 자, 이걸 지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를 의의 의로 여겼다고 하셨죠. 다음 여기는 바타흐는 의지하다 기대하다 신뢰하다가 있는데 자 신약에서 엘피조나 이제 페이드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편 25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줄게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주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진실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주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에무나 해민 바타흐를 좀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에무나 해민 바타흐 자 에무나, 이민 바타를 기억을 좀 하세요. 다음에 신약에서 보면 이제 피스티스나 피스티오, 피스토스를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고서 2장 1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희부리에서 11장 6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자, 어떤 과학이나 모든 게 전제 조건 없이 어썸션이나 히퍼 i 스 없이 출발한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뭐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잘 알아요. 누가 여러분을 더잘 알죠? 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더잘 아시죠? 만드신. 만드 신 분이죠. 그렇죠. 만드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웃음> 자 우리 여, 우리에게 이제 자지정이 영역 이건 지정이 영역이 있는데 이혼적인 요소예요. 엘리먼트가 세 가지 엘리먼트 인텔렉지언하라고 이모션하고, 볼리셔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적인 것은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지적인 요소가 강하죠 이분들이 지적인 요소가 강해요 근데 이제 이제 또 어떤 때는 감정의 요소도 강한데 절대로 결단하지 않죠 <웃음> 그렇죠 이게 현대인들의 약점이죠 자 돌다리도 두들겨 버린다 그래서 계속 두들기다가 이게 맞나 의심이 되다 안 되다가 삽으로 해보고 나중에는 포크레인 가지고 두들겨다가 돌들을 깨져서 못 건너가죠. 이게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현대 그리스도인은 지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또한 이제 우리 감정적인 요소도 또 반대급부적으로 강한 면이 있는데 절대로 결, 결단하지 않죠. 사실 우리는 이제 행함으로이 열매가 있어야 진짜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순환고리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행해야 우리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적 지식을 마음으로 수납하고 의지로 의행함으로 열매를 산출하는 그렇죠. 그래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의가 골고루 발달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맹목적인 어떤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균형을 상징하는 신앙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이것들은 감정이 또 받쳐줘야 돼요. 감정이 느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의지적 결단을 하고 행해야 진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3대 요소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면, 행한 적이 었고 너무 많이 알면 우리가 뭐죠? 현대에서 말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옵티미제이션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옵티미제이션 하다가 끝나요. 최적화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골고루 발달을 해야 되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인 요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세상이 말하는 것도 분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어떤 것을, 어, 지적인 요소를 이야기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성이 있죠. 이성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잘 이용을 해야 되죠? 자, 이성을 근데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이 이성이라는 이게 의미가 좀 있게 되죠. 사실은 알고 보면. 자호세아 4장 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 제가 한1 0여년 전에 어, 교육학 공부를 하는데 그 교육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헌법 전문들도 보고 좀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법에 대한 무지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그런, 그걸 런그 알게 되는데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무지는 뭐예요? 엄청 큰 죄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꼭그 짝이에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세상의 것들을 잔뜩 받아들이더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징조를 우리 한국에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조명을 받지를 못하니 말씀을 멀리하니 당연히 전국에는 하나님까지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무지는 뭐라고요 여러분? 큰 죄입니다. 자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보호 23장 34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 성경에 다 예언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알았다면 이런 행위를 또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본인이 본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하는 짓을 몰랐어요. 그게 동일하게 이 현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의 눈이 떠여지지 아니하고 그 조명된 성령에 의해서 조명된 이성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성령 받지 아니한 이성은 무지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서 조명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의식이 있다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감지해야 돼요. 설사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도 우리가 천년만 년못 살죠. 잘 살아봐야 백 년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곧 온단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대비를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대비를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만날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삶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무지하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모든 주는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주는 쾌락에 의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 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죠. 의 마음, 우리 카르디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 마음이 혼적인 녀석인데 이 마음이 지금 우리의 영하고 맞닿아 있어요. 사실은. 자, 그 피가 흐르는 피에 우리의 훈이 혼이, 혼이 있다고 하죠. 그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의에 이르고 자,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잃다고죠 이게 좀 다른 게 그러면 현대시대와 그때가 어떻게 다르냐 이때 입으로 시인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핍박식이었기 때문에 예, 내가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 곧 그런 시대가 당도합니다. 핍박의 시대가 곧 지금 이루고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정치 세력이 여러분을 엄청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세요. 자예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입으로 그래서 날마다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여러분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 지식이 있는 자들이야. 어, 깨달을지어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웃음> 아멘 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이성을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성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자가 누구이시며 그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무슨 생각을 하셨으며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역사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이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 어떻게 이 우주와 지구와 창조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고 어떻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기 영어로도 발음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해봅시다. 여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쉐바죠 쉐반데 뭐죠? 쉐반데 이제 보면 이게 지금 단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안 돼요 단모음이 이게 끊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니드 한번 니드. 니드. 니드. 니드. 니드. 니드. 니드 니드. 다음에 얘는 뭐죠? 바브, 아, 바브 안에 점이 있으면 우발음이 되죠 슈렉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읽어보면 무가 되죠 니드 무 니드. 니드. 니드. 니드무 니드무, 니드무, 니드무, 니드무,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또 지금 보면 이 아발음이 되죠. 여기 점이 있는데 여기 이중 자음이라 해가지고 이게 두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힐랭요드라 해가지고 이긴 발음이 되죠. 뭐 어떻게 있냐면 이게 이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매미, 그래서 암미, 암미. 암미. 암미. 자 읽어봐. 니드무 암미. 니드무 암미. 니드무 암미. 니드무 암미. 뭐죠 이게? 내네 사람들이 지금 멸망당하라는 거. 죠 그렇죠? 그죠? 자 멸망당한 니드무 암미. 니드무 암미. 자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도 단모음 뒤에 이게 왔죠. 쉐바 지금 발음이 안 되겠죠.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중자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미뿌 해보자. 미뿌. 미뿌. 여기는 희행요드니까 리죠. 미뿌리. 미뿌리.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니드무, 니드무 암미 미뿌리. 자 읽, 읽겠죠. 그 다음에 하나씩 해보면 여기 또 여러분 이중자음이 왔네요. 여기는 아고. 구나 여기는 핫다죠. 핫다. 핫다. 여기는 아이니까 발음이 안 되죠. 여기는 아죠. 핫다. 여기는 뭐죠? 타부트죠. 핫다 아트. 핫다 아트. 핫다 트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자, 핫다 아트.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니드무, 암미, 밉뿌리, 핫다 아트. 다시 한번. 니드무, 암미, 미뿌리핫다아트 쉬워요, 사실 알고 보면. 애외가 거의 없어요. 발음 기호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드무, 암미, 미뿌리핫다아트내 백성이, 망한다, 내 백성이, 부족해서, 뭐가? 지식이. 자, 그래서 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니드무, 암미, 밑뿌리 핫다하튼 망한다 백성이 부족해서 지식이 내네 백성이 자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작 리드무아 안미 밑뿌리 핫다하튼 너무 좋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적 지식의 정돈데요 우리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는 젖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하는 자들이니라자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마태복음 6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다양한 믿음이 있죠. 다양한 믿음이죠. 근데 사실은 이 지상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죠. 보시면 그 사실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낙마가거나 그렇지 마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아멘.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처, 책임을 져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우리의 믿음의 주의 전정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느 레벨까지? 파테르 레벨까지. 정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뭐죠? 파이데이하죠. 유학이 정도에서 끝나버려요. 좀나좀 좀 괜찮은 사람들은 테크는 뭐죠? 사춘기. 사춘기까지 자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는 테크노 시기에 우리 성도들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춘기를 지나 파테르 레벨이 파테르 레벨, 아비 레벨이 돼야 믿음이 아비 레벨이 돼야 거기서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을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 지식의 정도 차이 있습니다. 압니다. 믿음의 정도 차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낭망하지 마시고, 지금 낭망한 환경이시라면, 그걸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아멘. 자, 여기, 그는 이제, 신학의 지식의 진본데요. 우리 빌리포스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 또한 이거, 이거, 모든 것을 해로, 해로 여기만 여김,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때문이라. 내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배설밀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참으로 만났던 사라 바울은 어마어마한 대학자죠. 바울이 모든 걸 던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인생을 던져버리죠. 그런 사람들 많죠. 썬다스윙도 그랬고요. 윌리엄 부스랄지 또 우리 조선에 왔던 많은 미국의 서구의 또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본다고 한 15년 전에 무지막지한 책들을 많이 샀는데 뭐 이게 이제 그방 한면에 있는 책들 뭐 책들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서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데요 여기에 비하면 비할때가 못된데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 만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임하신이시니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냐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가 오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성령이 오시게 되죠. 성령은 뭐예요? 진리이시죠. 트루스죠. 성령이 트루스죠. 알레테이아, 기억나세요? 응. 알레테이아죠? 자, 성령은 뭐라고요? 알레테이아, 트루스죠. 진리요, 진리.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뭐가 보여요? 우리에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혼들도 다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성령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가못 가? 못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니까요. 이 성령의 전명을 받지를 못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증언하다가 마르티온이 있죠? 마르티온 기억나세요? 순교하다고 똑같죠? 이 푸뉴마, 하기스 푸뉴마가 우리에게 마르티온 하세요? 증언하시니 이 푸뉴마는 뭐예요? 알레테이아 진리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쭉 같이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앙적 지식은 과거의,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은 물론 미래의 모든 적 진리도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신이 참된 주관적으로 것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 인식론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는 굉장히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역사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의시고 진리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인지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헬라어를 잠시 보네요. 이그대로 읽으면 카이죠, 카이. 카이.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토프뉴마. 토프뉴마. 토프뉴마. 더스피릿은 이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에스틴이 이스죠 ~~이 다토 여기를 볼까요 오. 토 마르투이론 마르투이론 토 마르투이론 토토토 증언은 증언자이라는 거죠 뭐냐면 성령님이 증언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토프니우마 토 에스틴 오. 토 마르투이론 오미크론하고 입실론이 오면 우발음이 되죠. 여기는 입실론이 오면 그냥 위발음이 되죠. 그래서 마르투이론 해보세요. 마르 토 마르투이론 토, 마르 토 푸뉴마 토 엡실론하고 입실론이 오면 유발음이 돼요. 토 푸뉴마 자쭉 읽어볼까요? 토, 시작! 토 푸뉴마 에스틴 시, 토 마르투이론 마르 다시 한번 토, 토 푸뉴마 에스틴 이, 토 마르투이론 마르 자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호티. 호티. 호티. 강한 순표가 왔네요. 흐바름이 나죠. 호티. 호티. 왜냐하면, 자, 여기 토프뉴마 알죠? 토프뉴마. 에스틴? 에스틴. 성령님이 뭐뭐이다예요? 헤이 알레테이아. 헤 알레테이아. 성령님이 진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토프누마 에스틴 헤 알레테이. 다시 한번. 토프누마 에스틴 헤 알레테이야. 시작. 토프누마 에스틴 헤 알레테이야.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프누마 에스틴 토 마르티론. 시작. 토프누마 에스틴 토 마르티론. 호티. 토프누마 에스틴 헤 알레테이야. 좋습니다. 한번, 카이를 빼고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토 프리우마 에스틴 토 마르투이룬 호티 토 프리우마 에스틴 해 알레페이아. 예, 좋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이세요, 진리. 진리죠, 진리. 이제 신앙의 감정적인 요소를 볼게요. 자,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감정적인 요소를 보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자 보면 순서를 보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는 마음으로 수납하여 믿게 되죠. 마음. 우리 카르디아가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인들 양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 등에 대하여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며 선에 대하여는 찬동을, 악에 대하여는 증오감을 갖게 돼요.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그러면 감정은 사실 정신과 이상의 작용에 의하여 획득된 신앙적 지식의 내용들을 따라 감정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사실 지식적으로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뭔가 감정적인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자기께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보면 여기 헬라어는 굉장히 발음 기억 그대로 나 발음이 나고 여기 카르디아 뭐 이거 카르디아. 카르디아. 그 마음이죠 마음. 지금 가르는 포고요. 자 여기는 피스트타이죠피스트타이피스테타이여기는 에이스죠. 에이스. 못으로 다음에 여기는 디카이오스인네. 디카이오스인네. 디카이오스네디카이오네 디카이오 디카이오 이게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르러요 의에, 의에 이르죠? 디카이오스가 의에 오에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토마티죠, 스토마티. 스토마티. 스토마티. 자, 스토마티 데 네. 다 여기는 호몰로 게이타이. 호몰로 게이타이. 게이타이. 강한 숨표죠 호몰로 게이타이. 게이타이. 게이타이. 에이스. 에이. 에이스. 소테르가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죠. 구원 관계된 동사죠. 그러면 여기는 소테, 소테리안. 소테리안. 소테리안. 소테리안. 소테리안, 소테리안, 소테리안, 소테리안, 소테리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믿어야 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에이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시인해서 뭘로 가요? 들어가 버려요? 구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원어를 좀 알면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뭐죠? 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원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자, 이제 의지적이소었인데그의지적이소서는 아 정말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 우리 회개를 많이 하는데 회개에서 특히 의지적 요소가 많이 필요해요 회개는 뭐죠 여러분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죠 죄악된 시스템에서 이제 의로운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세요. 지금. 영접하세요. 아멘. 아멘을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 구원했던 뭘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뭘 상징해요? 죄사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고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그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냥 무엇을 하든 예수, 예수, 예수를 입에 달고 사셔야 되고, 여러분 영혼 육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자 16경 31절에 바울이 빌리뽀에서 자살하려는 간수에게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죠.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와, 너와 내 집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예수를 안다면 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 없이 뭐 되는 게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이걸 부인하고 있죠. 저는 너무, 너무 겁나요. 이 사람들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고 자기를 지으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세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의지적인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창조주가 여러분을 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의지적인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시인하고 어디로 들어가 버려? 구원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세요. 알았죠? 구원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구원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뭐, 괜찮으시다면 저는 매일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이 아니라 매주.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의해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세요. 그, 이제 데카볼리는 이제 데카가 10이죠. 폴리가 폴리스 도시인데, 아마, 그, 요르단강 서안에 10개 도시가 있어서 그, 그 지역을 데카볼리라고 불렸던 거예요. 거기에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걸 막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간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다따라가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느꼈다면, 이제 예수님 믿을 것을 의지하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좋은 말씀,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위대, 자, 에이판이 있는데요. 그들이 말했어요, 지금. 신라와 바울이 말했겠죠, 관수한테 뭐라고 했어요? 피스튜 좋습니다. 피스튜선? 에피, 에피? 에피 이건 함께 읽을게요 톤키리온 예순, 톤키리온 예순, 자 피스튜 선 피스 피스 피스 에피, 톤키리온 예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스튜 선 에피, 톤키리온 예순, 자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빌리빈 로드 주이저스죠. 자 헬라어로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보세요. 헬라어 방음을 받으십니다. 시작. 피스듀손 피스 에피, 네. 피스 피스 에피 톤 큐리온 예스. 좀 빠르게 시작. 피스듀손 에피 톤 큐리온 예스. 주 예수를 믿으라. 카이 그러면 카이. 카이. 카이. 카이. 자 여기. 야. 소 이거 소. 소. 소. 페. 세. 세. 세. 세. 소. 세. 세. 소. 세. 세. 소세세. 여기에 지금 소테르 쪽에서 이제 격변을 했는데 이게 들어가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미래 수종형이 말요 말이에요 소세세. 소세세. 소세세 자 여기 소세세 인데요 연달 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스튜선 피스튜 에피 톤 퀴리온 예순, 예순 카이, 카이 소세세, 소세세. 그 다음에 수이 이라고 수이, 수이. 수이 수이는 유에요 유자그 다음에 카이, 카이. 카이 호 호호 오이코스 호오코스호오코스수호 호... 오이코스 호 오이 수, 수호호호호 너의 이제 세대 구성원들이죠. 하우스홀드니까 너의 집. 너의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호 오이코스 수호 오이코스 수 연달일 해 볼까요? 수이 수이 카이 호 오이코스 호, 호, 호, 호 오이코스 수 자, 소세세, 소세이이 카이, 호, 오이코스, 수. 옛날에 읽을게요. 시작. 소세세, 수이, 수이 카이, 카이 호, 오이코스, 수. 수. 수. 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처음부터 시작. 피스티, 쑤, 에피, 톤, 피리온, 예스, 카이, 카이, 소세세, 수이 카이, 호, 오이코스, 수. 오, 좋습니다. 여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스두손 에피 톤크리온예순자눈 감고 읽어볼까요? 시작. 피스두손 에피 톤크리온예순 다시 한번 시작. 피스두손 에피 톤크리온예순 Believin' l o 라이 Jesus Christ. k a 소테세. 카이. 허 오이코스 수. 자 소테세. 수이, 카이, 허 오이코스스. 자,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하나씩 시작. 피스티슨, 에피톤, 큐리온, 예수, 카이, 소테세, 수이, 카이, 허 오이코스스. 자, 엄청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영어로. Believe, 이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자, 헬라어로 Pistuson epiton kyrion yesun kai ω o t h e s e sui kai ho oikos su.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자 우리가 원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지정의 우리 혼적인 요소가 지금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럼 영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보는 건데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적어도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교육 교인들은 이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쉐바가 맨 앞에 오면 발음이 되죠. 그렇죠예 발음이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여기도 이제, 그것만 알면 되겠네요. 쉐바가 앞에 오면, 맨 앞에 오면 예 발음이 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슈트, 바, 엘로힘, 에트 파샤마인, 베트하레 여기는 이중자음이죠. 하스로 발음대요 하샤마임. 베르시트 하면 청, 천,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구약에서 엘로힘은 모두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에트 무엇을 하샤마임 시 하늘들을 베는 그리고죠. 배. 에트 무엇을 하하레츠. 땅을 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라 이런 말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아레츠 다시 한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아레츠 좋습니다 자, 헬라엘는 반대죠 우리가 요즘에 우리 영어는 한국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 호이대 에이판 읽고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음. 얻으리라. 같이 내보이던, 시자 피스티우스톤, 여기요. 피스티우스톤, 에피톤, 큐리온, 예순, 카이, 서테세, 스이 카이, 카이, 호, 오이코스, 스 다시 한 번. 피스티우스톤, 에피톤, 큐리온, 예순, 카이, 서테세, 스이 카이, 코스수. 호, 오이코스, 스 다시 한 번.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피스선 에피톤 퀴리온 예순 카이 소테세 스이 카이 호 오이코스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부터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베트 하르츠 여기 자 사도행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피스 유스턴, 에피톤, 큐현 예수, 카이, 소테스 스위, 카이, 호, 오이코스스. 좋습니다. 꼭,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고, 꼭, 주 예수를 믿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좀 여러분, 자, 예수의, 예수님이, 예수님만의 진리의 기름을 아시겠죠? 어떻게 알수 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자 없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했죠. 음. 자,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죠? 먼저. 음. 이 사람 누구예요? 거라사, 광인이자. 엄청난 마귀들의 방해를 뚫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치료를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지정은 믿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지식과 정의와 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혼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결단을 해야 우리의 영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자 우리 자 빌리,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간수에게 했던 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스티스 온 에피톤 키리온 예수 카이 소테스 스위 카이 호 오이코스 자 한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헬라어로 스 에피톤 그리온 예수. 카이 서테세 카이호오이코스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 이때는 지금 지금 여러분 깨어나셔야 될 때예요. 깨어나셔야 할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에 수십만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시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만나셔야 되거든요. 만나야 진리의 영이 계셔야 여러분의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계셔야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하시지 않으시든 자 지금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곧이 여기서 백년이 될 수도 있고 천 년이 될수 있습니다만 1년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다 성밖에 있게 되는 거죠 지옥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달콤한 말을 해놓고 하 일들이 너무 많죠 지금 깨어나셔야 될때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될 때가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의함을 외치고, 모든 받은 말씀을 놓고 좀 기도를 하시죠. 정말, 정말 내가 회심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내가 지정의 결단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오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함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